반갑습니다. 초롱 부동산 TV 소장 방희선입니다. 어, 어제 대법원에서 좀 굉장히 중요한 어떤 판결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어, 이게 재개발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조합원의 사격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었죠. 그동안 어, 조합 설립 인가가 나고 난 이후에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거를 각각각 어, 다른 분한테 이제 물건을 팔아서 조합 설립 후에 팔한 겁니다 어, 그랬을 때 어, 전부 그 하나씩 다물건자로부터 집을 하나씩 사신 분이 어, 분양평형을 신청할 때 하나씩을 각각 다 받을 수 있는 건지 어, 그걸 그동안 소송을 제기를 했었던 게 있고 최종 결론이 안나 있었죠 그게 이제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올라와 있는 이 소식이 보니까 어제 한국주택경제 어, 요 기사에 나와 있거든요 어, 대법원이 보면요, 예. 조합슬립인가 이후 다주택자의 물건을 매수했다면, 조합슬립인가 이후에 다주택자 물건을 매수했다면 분양 자격이 없다는 결론을 내려놨는데요. 좀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좀 도움 되겠죠. 그 동안 이런 다 물건자 물건을 양수한 사람이 대해서 어, 광주 고법하고 부산 고법이 아주 정 반대되는 어, 그런 판결을 그 동안 분양 자격에 대해서 내려놨죠. 어, 한군데는 된다. 한 군데는 안 된다. 이러다 보니까 둘다뭐 같은 고법인데 재개발 구역 따라 결과가 완전 반대가 되었었기 때문에 서로 어떤 거에 따라 정해야 되는지가 좀 혼란스러웠었습니다. 부산 고법에 이제, 이어 판결에 해당되었던 거는 온천사 구역이었죠. 어 여기에 온천사 조합을 상대로 유모시라는 분이 어 소송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오늘 23일 최종 조합 승소 판결이 났어요. 조합 승소 판결은 대표 A라는 사람이 물건을 이 사람이 1, 2, 3을 가지고 있었는데 조합 설립이 됐고 요 이후에 이런 가한테, 2는 나에게, 3은 다에게 각각 각 매도를 하면 어, 분양권이 예를 들어 가나 다한테 각각 하나씩이 다 나오는지 한 채, 두 채, 세채 집이 나오는지 아니면 A한테 요한 장의 감평, 감정평가서에 소유자 A 1번의 감정평가 얼마 1번 집 2번 집 감정평가 얼마 3번 집 감정평가 얼마 동전자산의 합계액 얼마 어, 요세채 집값을 합한 걸로 어, 집을 한 채를 큰걸뭐받겠주 대신 여러 채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어, 한 채를 받든지 아니면 최대 1 플러스 1 어, 60제곱미터 이하 한 채까지 요렇게두 채까지를 받든지 어, 요런 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결론은 보니까 조합 승소 판결이니까 조합은 이렇게 여러 개안 주겠다 그냥 A 대표 하나만 가져라 이런 거였죠 A가 승소를 했네요 네, 결과를 조목조목 한번더 살펴보면요 현행 도정법상에 어 거기에는 어떻게 되냐 했더니 조합 설립인가 후에 어 다주택자 물건이 그래도 여러 사람이 소유하게 될 경우 대표 조합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정법에는 조합 설립인가 이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조합 설립 인가 전에는 다물건자의 물건을 조합 설립 인가 나기 전까지 하나씩 샀다. 그거는 전부 인정된다는 소리네요. 어, 여기서 한발더 나가면 초기 재개발 지역에 통원룸을 가지고 계신 만약에 건물주분들이 이제 초기 지역이니까 뭐 사타 통과하고 구역 지정되고 그다음에 조합 설립되고 이런 여러 단계가 남았죠. 그러면 사타 통과되기 전에 막 서둘러서 원룸을 뭐 하나씩 굳이 다 팔아야 되냐. 그거 아닌 거예요, 맞죠? 하나씩 다 팔아놨는데 뭐 재개발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허지부지 될 수도 있고 뭐 그랬는데 그 동안 월 수입을 올리려고 하나씩 갖고 계셨다 하면 구역지정다 되고 그다음 조합 설립 인가가 날려고 한다 그 전까지 하나씩을 팔면 되겠죠? 응용을 하면 조합 설립 전까지 그 원룸 하나씩을 팔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런 질문을 저한테 여러분이 주셨습니다. 부산의 초기 재개발 지역에 원룸을 통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 어, 요고 결론은 이렇습니다. 근데 요런 경우에 대표 한 사람만 주도록 조합 설립 부에 사신 분은 요렇게 돼 있는데 이 규정에 따라서 법제처도 사실은 지난 2010년 2월 요 도정법에 요 규정에 따라서 대표 조합은 한 사람한테만 분양 자격이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놨었어요. 그래서 실제 그렇게 다 가이드하고 거래를 해왔었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뚱단지같이 광주고법에서 어, 이제, 뭐, 소송을 해가지고, 1심에 성소를 하고, 그러는 바람에 이제 혼란에 빠졌던 거예요. 어, 조합 역시 이제 이런 해석에 그동안 맞춰서 대표 조합은 한 사람한테만, 어, 담을 건 자는 분양 자격을 딱 준다라고 해석을 하고 관리 처분 계획을 그동안 그렇게 수립을 해왔거든요. 근데 그, 이제 이후에 잠깐 광주 고법에서 진행됐던 거를 한번 보면요. 하지만 광주 고법원 학동사구역, 거기 분양 자격과 관련된 소송에서 대표조합원에게만 분양자격을 인정한다는 1심을 뒤집고 모두에게 아까 A가 있었고 집이 1, 2, 3이 있었는데 이걸 가나다가 샀다라고 하면 가나다 전부 다에게 분양자격을 인정을 한다는 판결을 광주고법이 내렸었어요 1심까지 뒤집고 조합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토지 등 소유자라 해도 조합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결권은 뭐, 막 하나만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죠. 어, 조합은 아닌 사람들도 토지 등 소유자는 있습니다. 그죠? 어, 그런 사람이라 해도 분양 신청, 신청 자체는 가능하다. 라는 게 광주고법의 판단입니다. 조문을 딱 조문 글자대로만 해석해갖고 아마 내렸던 그런 판결로 어, 저는 그때 보여줬거든요요랬던 어, 거를 해당 사건을 대법원이 그동안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려가지고 뭐안들이다보겠다는 거죠. 그래, 그래가지고 그래 분양권이 인정되는 방향으로 분위기가 굳어져 있었었어요. 근데 대법원이 이제 본격적인 심리를 통해서 판결을 내렸어요. 혼란이 너무나 가중돼 있다 보니까 그 결론은 정반대의 판례 그동안 분양권 인정이 된다라고 했다가 정반대라면 이안 된다 쪽으로 넘어오는 거죠. 그 요거는 이제 부산에 있는 온천 사구역 여기 소송의 쟁점이 조합 설립인가 이후에 이후에 다물건자 A가 아까 물건 1, 2, 3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다물건자 A의 분양 자격 여부를 이제 따진 거예요 그랬더니 조, 온천 사구역의 경우에는 조합 설립인가 당시에 그때는 1인이 다수의 주택을 소유를 했어요 이렇게 1, 2, 3월 조합 설립 전에 갖고 있었어요 A가 근데 이후에 조합 설립 후에 아까, 가나다에게 팔았어요. 어, 수인, 가나다에게 팔았습니다. 이야기 좋게. 이랬을 때, 어, 수인에게 이제 일을 넘기고,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 사업신 인과가 나고, 감정평가를 받고, 그러고 나면, 분양 신청 그 접수를 받거든요. 그 만료일 기준으로, 분양 신청하는 그 마지막 날그 기준, 기준으로, 기준 어, A가 가 있던 게, 가나다에게 넘어가 있는 거죠. 이래, 이렇게 됐을 때, 이 말이에요. 이랬을 때, 어, 이에, 조합은 분양신청의 적법 여부는, 분양신청의 적법 여부는 어, 도정법에 있듯이 조합 설립인가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하고 분양신청의 적법 여부는 온고 등 수위는 한 개의 분양신청권만 가지는데도 각자 전부 개별적으로 어, 가, 나, 다가, 1, 2, 3번의 그 집들을 들고 각각각 각각 다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는 적법한 분양 신청이 아니다. 라고 판단을 했어요. 온천사는. 대표 하나한테만 줘야 된다라고 도정법이 돼 있는데 왜 각각 하나씩 다 신청을 했노? 이제 이런 거였어요. 그 이후에 조합은 이들을 현금청산 대상자로 아예 그냥 관리 처분을 넣어버렸어요. 대표, A, 뭐한 사람한테만. 아니면 가나 다 중에 너희들끼리 대표 선임을 해. 가가 대표다. 그럼 가한테만 줄게. 나, 다는 그냥 뭐 청산을 뭐 받든지 뭐 그렇게 하고 뭐 서로 가라든지 대표선임에 이렇게 된 거죠. 어, 그렇게 해서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받았어요. 조합은. 근데 원고는 조합 설립인가 당시가 아니라 분양신청 1을 기준으로 분양신청의 적법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제기를 한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 대법원은 최종 조합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제는 다물건자로부터 매수한 경우 분양 자격이 없다고 확정을 한 것이다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게 아까 광주고법이나 부산고법까지에서 부산고법, 고법 결정이 난 것은 그 소송을 제기한 그 사안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내린 이 판결은 요 해당 사안이 아니라 모든 거에 다 영향을 미치도록이 되어가 있는 게 대법원 판결인 거죠. 대법원 판결. 고법이나 뭐 아까 이런 거는 뭐 지방법원 고법 이런 데는 그 해당 그 사안에만 광주 고법에서 영향을 미쳤다. 광주 아까 무슨 사구역입니까? 그 사구역에만 온천 부산 고법에 했다. 온천 사구역만 이렇게 영향 을 미치는데 대법원에서 이제는 최종 결론이 다물권자는 하나만 줘라. 조합 설립 인가 후에 파는 거는 하나만 하나 아무 그냥 분양 자격 안 되고 원래 갖고 있던 한 사람한테만 다 줘라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죠.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판결입니다. 이게 어저께 이제 대법원 판결 났다는 게 한국주택경제신문에게 났길래 어 함께 소식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어, 최근에 재개발 지역은 부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건매들은막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진도가 어느 정도 관리처분이 났고 어, 뭐 언제쯤 입주할 만하겠다 하는 그런 어, 어느 정도 그 시기에 대한 가늠이 가능한 그런 구역들은 건매들이 거래가 좀 되고 있고요. 어, 초기 지역의 어떤 뭐 재개발들 그다음에 아직 사업식인가 전의 재개발들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아직은 조금, 거래가 뜸합니다. 근데 아파트는 이제, 뭐, 요, 대연로테 캐슬 레전드도 마찬가지지만, 뭐 레전드급 정도의한 5년 전후에, 그 안쪽에, 어준 뭐 신축들, 거의 뭐, 신축이죠? 이런 아파트들은, 어, 뭐 예를 들어, 앞번에 뭐, 실거래가가 9억 이상 갔고, 요런 단지들이, 지금 KB시세로 9억 이하로, 어, 특례 보금자리론이 적용이 되면서, 연식이 오래 안된 곳, 이런 곳에 6억 초반대 이런 금매들은싹다 소진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2월 달에는 1월 달에 그런 게 많이 소진이 됐고요. 어, 그러고 났더니 2월 달에는 매수를 하러 오시는 분들은 머릿속에 1월 달에 그금매 금액을 머릿속에 가지고 오시고 근데 파시는 분들은 진짜 급한 물건들이 이제 빠졌으니 원래 그렇게 많이 빠진 게 이제 정상시세가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물건을 들고 계신 분들은 그러다 보니 지금 설금 설금 설금 호가들이 올라가서 거의 효과가 많게는 1억 이상은 올라간 금액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사시는 분은 아직 지난달에, 12월달에, 11월달에 6억 초반, 뭐 5억 후반 이런 그 효과로 어, 물건을 찾아서 오시니까 거래가 10달은 1월보다는 조금은 뜸했습니다. 그런 금매 아파트들의 어떤 거래 자체가. 근데 향후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어떤 흐름으로 이제 대세 상승인지 뭐보합인지 대세 하락인지 그 틀이 또 다시 정해지겠죠 어, 대신 그 전에 아까 재개발은 오늘처럼 조합 설립이라는 굉장히 귀중한 소중한 그큰 하나의 기준점을 기준 삼아서 그 이전에 다물건 자는 물건을 팔으셔야 되고 어, 재개발을 어, 본격적으로 거래를 안 하시는 그런 소장님들이시라 하더라도 매도가 그냥 어, 우리 집 팔아주세요 이런다고 그냥 홀라당 팔아드리면 되는 게 아니고 조합 자격이나 이런 걸 단단히 공부하셔서 중개 사고가 나지 않게 재개발할 그 집에 현금 청산하려고 아파트를 사지는 않을 거잖아요 분양 자격을 나름 꼼꼼히 챙겨보시고 거래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합 설립 후 다물건자 물건은 대표 하나든지 나머지는 청산입니다 오늘은 중요한 소식에서 전해드렸고 내일은 초롱부동산 휴무일입니다 그리고, 뭐, 월화, 그 다음에 3월 1일 빨간 날은 또 근무를 합니다. 10달도 어, 어느새 다 간, 다간 그런 날이네요. 행복한 또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